소식통은 용량 실태에 걸리던 아, 시달리던 한 노동자가 지난 7월 가출에 소식이 두절됐다가 적발됐는데.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2023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중파 1566kHz, 제주지역 표준 FM 104.7MHz, 서귀포지역 표준 FM 101.1MHz로 방송하고 있는 코출보 HLAG 제주극동방송의 한국어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제주극동방송은 동북아시아 18억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우리나라 말을 포함해 네 나라말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8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중국어 방송 9시 30분부터 10시 45분까지는 일본어 방송 10시 45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는 중국어 방송 새벽 1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러시아어 방송을 보내드리고 새벽 2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한국어 방송이 계속됩니다. 제주 극동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주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최평기 지사장입니다. 제주 극동방송을 애청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한국어 방송을 마칩니다.